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놓치고 있으신 좀잘 모르고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의뢰인분이 또는 상대방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형태가 가장 많은 게 개인사업자 형태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뭐 예를 들어 어떤 가게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뭐 치과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걸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 본인의 운영이니까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으시겠죠. 뭐 100%를 갖고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일부 지분을 갖고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뢰인 분이 본인이 내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 또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 의뢰인분이 상대방이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는 우리 의뢰인분이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빨리 없는 상태로 괜찮은 걸로 마무리할 거냐 또는 이것을 명백히 밝혀서 최대한 합당하게 재산분할을 할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우리 의뢰인 분이 1심에서 다른 데서 진행하다가 을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희 뭐 지인분의 지인분이신데 아, 상대방이 뭘 운영은 하는데 그게 재산분할 대상이 뭐안 되는 거냐 그래서 아 이미 좀 진행 중이시지 않냐 했더니 상대방 주식이 전혀 현출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지금 마무리될 예정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대방 운영의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해서 보내드리고 상대방 주식회사에 따른 그 주식이 가치가 어떠하며 상대방 명의로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이 나온 자료 이것이 접근이 가능한데 생각보다 그 자료를 전혀 현출시키지 못해서 재판부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그 다음에 이 주식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딱두 가지를 보내드려서 그분이 열심에서 다행히 그 주식이 대상이 되면서 그냥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달라지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실제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력을 받으면서도 또는 뭐그 이전에 내가 합의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단계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분께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이상장 주식의 경우에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 영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아파트를 사실 재산 문화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또는 그거에 가치 평가를 못해서 판단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조회를 꼼꼼히 한다면 뭐 잔액이라든지 그 사용 경위도 알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른 것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영업권이라는 거는 사실 제3자가 가치가 얼마라고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개인 사업을 하는데 뭐 물건을 뭐 본인이 쌓아두고 팔아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 영업권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권리금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게 뭐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고 유형적인 거라고 하면 이런 물품, 재고의 가치일 수가 있겠고요 무형적인 거라고 하면 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매출이 있잖아요 이 가치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무형적인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적인 이익이든 무형적 이익이든 판단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거를 얼마라고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쉽게 말해 그냥 영어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내가 이게 재산물 날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서 이걸 아예 감정을 하든 해서 액수를 고정시켜서 판단을 받든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에 명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럼 적어도 주장이라도 해서 재판부에서 기여도에라도 참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누락하는 경우 내가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거니 생각은 하시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뭐 퇴직금, 연금이에요. 현재 이미 예상 퇴직금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해당 회사 등에또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누락 없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인데요. 음. 연금은 국민연금 등의 경우에 다른 모든 재산과 달리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즉 국민연금법 등에 보면은 그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기간이 있을 테고 또양 당사자 사이의 혼인기간이 있을 텐데 그두 가지가 겹치는 기간 즉 혼인기간 중에 가입되어서 납부된 그 보험료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면 만일에 이혼소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자동 계산이 될 수가 있어서 이혼 후에 법원에서 이제 일단 이혼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혼 신고를 하신 후 그런 서류를 구비해서 공단에 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분할한 그 해당 연금 액수를 청구한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 다른 재산과 달리 좀 특수성이 있구나 그러면 꼭 그렇게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 법원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건, 뭐 당연히 합의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 중에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연금법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아예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는 더 유리한 합의로 했다, 그럼 반드시 기재되게 해야 돼요. 기재가 안 되면 이제 원래대로 가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면 명확하게 기재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판결의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뢰인분이 혼인기간이 5년은 초과하는데 그렇게 길진 않고 내가 나중으로 이 문제를 넘기고 싶지 않다. 뭐 그거 나중에 뭐 공단에 청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도 받고 뭐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이 소송에서 일거에 해결하고 싶다. 또는 현실적으로 난 얼마라도 더 받아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런 통상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소송에서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고 그런 재산분할 주장의 명세표에 반영을 하셔서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상대방의 의사 확인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일거에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온 전례들도 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연금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구나 또 연금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내가 달리 정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유의점이라든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이 정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